안녕하세요. 파비앙의 만년필 추천 시간입니다. 어 저번에도 입문자형 만년필로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. 이번에도 입문자형 만년필로 한번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. 이번에는 라미 사파리 만년필입니다. 라미 사파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약 4만원에서 5만원대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어, 독일 라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.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가 이마녀필 추천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싼 편은 아니긴 한데 입문자들한테는 굉장히 싼 편이에요 웬만한 마녀필이 요즘 다 10만원이 넘어가고 뭐 기본적으로 7만원 8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미 사파리 마녀필 추천드립니다 나미 사파리 마녀필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가 별매예요 별매이기 때문에 어 사파리 마녀필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까지 포함해서 사시면 아마 5만원 6만원이 조금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이 사파리안 mp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장점을 꼽는 거는 촉인데요. 촉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는 어, 웬만하면 다 수공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듣기로는 어, 물론 요즘엔 기계로 는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, 이촉 이제 깡 이제 다 이제 이 형태는 다 이제 마이피 형태는 이 촉의 형태는 전부 다 기계로 돕는데 이거 깎는 거 여기 여기 요 사이 에 깎는 거는 다 수공으로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총마다 피기감이 다르고 전부 다어 피기감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약간의 미세한 미세한 이선 굵기가 다 다릅니다. 이 피기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거를 기계로 상태해서 뭐라 설명 을못 하겠는데. 어 길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 마미 사파리 왕님 필이의장점이라는게 이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다양하게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이나 해봐야 이제 두자로 사가지고 바꿔 끼는 거지만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을 뺏어 쓸수 있고 빼서 이제 다른 걸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초 같은 경우는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해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커스텀 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초을 모르고 떨어뜨리거나,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모르고 박살을 했을 경우에는 쉽게 혼자 손, 손쉽게 as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<웃음> 라미 같은 경우에는 요 as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AS 서비스 경쟁히잘 되기 때문에 일단 뭐핫트랙스 이런데 가서 도 AS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 AS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전잘 모르긴 하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외의 장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무난무난해요 애가 얘가 이제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거 거의 4년째 쓰고 있는데 4년째 쓰고 있는데 이거를 4년 동안 어 라미 사파리 모델 자체가 리뉴얼이 한번도 안된 <웃음> 솔직히 얼탱이 없죠 거의 4년 6년을 썼는데 지금 이거는 6년째일거예요 아마 6년째일건데 리뉴얼이 한번도 안됐어요 지금 지금 리뉴얼이 한번도 안됐는데 어 그만큼 튼튼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표시겠죠 자신감이 있다는 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게 만약에 리뉴얼서 썼는데 굉장히 튼튼해서 또 많은 표 자체는 나쁘지 않게 잘나고 있습니다 네 튼튼해요 관리만 잘한다면 진짜로 평생쓸수 있는 만년필이에요 그렇기 때전 남의 사파리 만년필을 마년필, 입문자형으로 추천드리고요 어,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필기용 말고 필기용이나 이제 입문자형 말고 아마 이제 좀 고급형 라인으로 가서 좀 중, 중고급형 라인으로 가서 아마 어 사인용이나 이런 걸로 조금 어, 추천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여기서 파비앙의맨피 추천 영상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이만녕